불가능할 것 같았던 자메이카 봅슬레이팀이 도전실화를 다룬 영화, 쿨러닝을 아시나요?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자메이카에서 동계올림픽, 그것도 얼음으로 만든 트랙을 빠르게 내달리는 썰매 종목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되었을 법하죠. 실제 자메이카 봅슬레이팀은 1988년 캐나다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지만, 메달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세계 최강 썰매를 탈수 있었다면 역사를 새로 썼을지도 모릅니다. 봅슬레이라면 라트비아의 필적 한 나라가 없다는 라 말이 있을 정도로 북유럽의 작은 국가 라트비아는 봅슬레이 강국입니다. 물론 선수의 기량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썰매 종목에서는 특히나 썰매의 역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라트비아의 썰매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명성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역시 라트비아의 썰매 장인이 제작한 BTC 썰매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스케이트 날 하나의 가격이 천만 원이 넘고, 대당 가격은 2억 원이 훌쩍 넘을 정도로 고가인 봅슬레이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각축장입니다. 현대 들어서는 BMW, 페라리, 맥라렌과 같은 고성능 자동차 제조사들이 최고의 봅슬레이 썰매를 생산하기 위해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라트비아는 이례적으로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우뚝선, 강자로 오랜 기간 군림하고 있는데요. 아직 소련의 지배를 받던 시절, 동계올림픽에서 강세를 보였던 라트비아는 소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썰매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BTC 썰매를 타고 출전한 라트비아 봅슬레이 국가대표팀은 2009년, 세계대회에서 시속 152.68km라는 봅슬레이 최고속 기록을 세웠고,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쟁쟁한 세계 봅슬레이 국가대표팀들이 라트비아산 BTC 썰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